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른 바운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매장으로 오게 할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장사 고프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꼭 맛있어야 성공할까? 꼭 맛있어야 손님들이 많이 올까? 꼭 맛있어야 내가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음식 맛이 좋아야 손님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꼭그 음식이 맛있어서 그 식당이 잘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음식이 땡길 때가 있어요 맛집이라서 그게 꼭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세상에는 절대 맛이라는 건 없습니다 절대 맛은 수학 공식과 같은 것이죠 누가 먹어도 맛있는 음식이고 누가 어떻게 대입을 해 봐도 맛있을 밖에 없는 음식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맛은 없기 때문에 이 맛에 대한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그리고 지금의 이 시대에는 거의 맛은 평준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식당들을 비교하자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맛은 어느 정도의 비율만 차지하지 이 맛이 절대적인 게될 수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위기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매장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해서 아르바이트생이 예뻐서 주인이 너무 잘생겨서 그래서 또 가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집 근처라서 회사 근처라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동선에 있는 어떤 그런 식당이라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맛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맛이 없어도 장사가 잘될수 있다고 라말씀드린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본의 맛을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다른 요소들로 손님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위기를 첫 번째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모든 매장마다 각각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음식에 맞는 분위기를 꼭 표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분위기에 맞는 음식이 나와야 되고 분위기에 맞는 주인과 아르바이트생이 유니폼을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응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매장 컨셉 분위기에 맞게 하셔야지 손님들도 그 매장에 매료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매장은 얼마나 노출시키느냐에 따라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결정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식당에 갔는데 굉장히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너무 좋아서 다음에 꼭 와야지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에 가게 됐을 때아 오늘 뭐 먹지? 아 오늘 좀 추운데 뭘 먹을까? 아니면 오늘 좀 더운데 뭘 먹을까 했을 때 그 식당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먹고 나서 나오면서 아 맞다 거기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을 어느 정도 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잖아요 을 그래서 주기적으로 문자나 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은 손님들은 계속 저희 매장 이름을 보기 때문에 문득문득 문득 생각이 나는 거죠 술을 먹고 싶을 때나 아니면 이런 안주가 당길 때 그럴 때 저희 가게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다면 게시대 현수막 같은 거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본 케이스 인데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제가 메모를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인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한 경우에도 그 매장에 가게 되죠 맛은 기본적인 거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기본만 했을 때 주인이 좀더 친절하거나 직원이 조금 더 인간미가 느껴지게 친절하게 되면 손님들은 거기로 가게 됩니다. 무심결에 그 식당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맛있어서 가는 것보다 친절해서 가는 경우가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맛있는 집이 하나 있고요. 보통의 맛있는 집이 하나 있어요. 친절함이 있어서 이 집이 요 집보다 조금 더 우세해요. 그러면 저는 이 집에 갑니다. 예, 맛은 그렇게 저는 크게 자부하지 않아요. 진짜 못 먹을 정도의 맛이거나 아니면 진짜 제 입에 맞지 않는 제 입맛에 맞지 않는 스타일의 음식이 아니고 저는 어느 정도 저는 맛있게 먹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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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밖에 없습니다 이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현수막 광고 라든지 게시대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직접 신청해서 5개의 광고협회가 에 신청을 하는 거 말씀드린 거죠 그런 것들을 하시든지 아니면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한번 왔는데 다른 동네에서 한번 왔는데 꾸준히 우리 매장에 올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고객을 잡아놓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된다면 저희 매장만의 브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메뉴를 브랜딩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매장을 브랜딩 할 수가 있어요. 광고를 통해서 브랜딩을 하게 되면 다른 옆 동네에서도 오시게 됩니다. 다른 옆 동네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이 떡볶이를 판매를 해요. 그런데 떡볶이 이름이 따로 없어요. 그러면 한번 떡볶이 이름 한번 지어보세요. 마약 떡볶이, 그 다음에 미국 떡볶이, 마피아 떡볶이. 이런 특색이 있는 이름을 지어서 거기에 걸맞는 떡볶이를 만드셔서 브랜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옆 동네 사람들도 궁금해서 한번 옵니다. 와서 괜찮다. 친절하고 맛도 어느 정도 있고 분위기도 좋고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고 그러면 다음에 다시 또 오게 되죠. 거기에다가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포인트도 쌓아주고 다음에 다시 오면 뭐 음료수가 공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된다면 분명히 단골이 늡니다. 자, 오늘은 절대 맛이라는 건 없다. 그리고 맛 때문에 장사가 꼭잘 되는 것만 아니다 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사실 저도 술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맛에 대해서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 맛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다른 것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은 어느 정도 평균 이상 평균보다 조금만 더 맛있게 만들어 놓고 다른 부수적인 요인들에도 신경을 좀 쓰시다 보면 단골도 늘어나고 손님들도 좀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지금 맛에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맛의 기준이 올라와 있다면 다른 부수적인 요인들을 좀더 생각을 해 보시고 가게 운영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